최근 계속해서 리튬 2차전지 니켈 관련주 강세이고,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 소식에 히토류 관련주들 함께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암정보 계획 소식 기속으로 일부 제약, 의료기기 관련주들과 함께 정부의 마이크로바이옴 투자 소식으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들도 연이어서 강세였습니다. 전일시회로 플라잉카 시범사업 확대 소식으로 관련주들 장초에 강세였으나 네온테크 베셀 외 정규장 반짝 상승 정석 흐름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찌라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풍력 관련주 CS 윈드입니다. 네옴 시티 사우디 진출 추진 소식으로 찌라시 올라왔습니다. 고가는 9%입니다. 세계 최대 폭력타워 기업 중한 곳인 CS윈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폭력타워 공장 신설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드라이브를 건 사우디 정부 측이 CS윈드의 생산시설 건설을 제안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CS 윈드 부각으로 금량 그린 파워도 풍력 관련주이며 사우디 아라비아로부터 입찰 참여 자격 받은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오늘 고가 22%입니다. 다음 유니크 고가 3%이고 수소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습니다. 현대차가 승객 수송 부문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갈 유니버스 수소 전기버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유니버스 수소 전기버스는 고속형 대형버스급에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탑재한 친환경 차량으로 에너지 생산부터 운행까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다음 엘컴텍 IT센입니다. 금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엘컴텍은 히토류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엘컴텍 고가 20%, IT센 고가 5%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금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다고 합니다. 엘컴택은 VVIP 추천주이고 역돌초 박스 돌파 상승으로 최대 80%까지 상승 나왔습니다. 엘컴택 월봉 역돌초 흐름도 복습하세요. 다음 HLB 글로벌도 금 관련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8%입니다. HLB 글로벌은 금광 개발 사업에 진출했던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전일에 HLB 그룹주들 박스 매매로 다 매수 가능 드렸고, HLB 이노베이션 하루 만에 상한가 가져왔습니다. HLB 제약은 하루 만에 18% 상승 나왔습니다. HLB 그룹주들 오늘 상승은 계열사가 카티 치료제 FDA 패스트트랙 지정받았다는 소식에 강세였습니다. 다음은 액세스바이오입니다. 자회사 웰스바이오 내용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8%입니다. 웰스바이오는 포도당 결핍을 측정하는 분석 장비를 일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 인증을 획득해서 이달 중으로 일본 수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보령은 비만 치료제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2%입니다. 획기적인 비만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가 미국 FDA 허가 신청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라이 릴리에 따르면 마운자로는 임상시험에서 최대 22.5%의 체중 감소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시중에 나와있는 비만치료제 체중 감소율인 5-17%를 에서 압도하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과거에 릴리와 손잡을 유력한 업체로 보령이 언급되었던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초록뱀 E&M은 리튬 관련으로 찌라시 올랐고 오늘 고가는 29%네요.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리튬 가공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에코프로는 리튬 전광을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하는 투자를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소식들에 과거의 초록뱀 E&M이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 체결한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HB 테크놀로지와 라운텍입니다 OLED 관련으로 찌라시올라왔고, HB 테크놀로지는 고가 6%, 라운텍은별 반응 없었네요. 페라리 회장은 9일에 아산 삼성 디스플레이 사업장을 방문합니다. 페라리 CEO는 이번 방문에서 6세대 OLED A3 라인을 둘러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사장과 페라리 회장은 향후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삼진 L&D는 2차전지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별 반응은 없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 발표 이후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한국 배터리 소재 업체들을 잇따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삼성 SDI는 부인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날 테슬라 실무진이 배터리 완제품 기업인 삼성 SDI도 방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 소식에 삼진 l 디가 삼성 SDI의 가스켓 전체 물량의 70%를 공급 중으로 관계사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 삼아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규제에 맞선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상부는 히토류를 대체하는 신소재 연구 중인 점이 부각되었고 고가는 4%입니다. 대원화성 역시 히토류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23%입니다. 대원화성은 캐나다 몰리브댄 광개발 프로젝트 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광개발권 지분 21%를 확보했다는 과거 뉴스가 부각되었습니다. 히토류 관련주 강세에 해인과 수산중공업도 히토류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해인은 고가 8%, 수산중공업은 별 반응 없었네요. 태경 BK 역시 히토류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지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5%입니다. DIC도 마찬가지로 히토류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히토류 제조 방법 특허를 받은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오늘 고가는 5%입니다. 중국의 히토류 자석기술 글로벌 점유율은 80-90%에 에서 달해 국내 산업계가 긴장하는 가운데 관련 기술력을 갖춘 DIC가 부각되었습니다 히토류 관련주 세노텍은 박스 내 매물 소화라 언급드렸고 추천 후 35% 상승 나왔습니다 매물 소화와 박스 돌파 흐름 복습하세요 마지막으로 에스넷입니다 인공지능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별 반응은 없었습니다 회사명까지 바꾸면서 메타버스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았던 메타의 경영진이 최근 인공지능에 집중하고 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가 초거대 AI 추진협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AI 분야를 선도하는 20여개의 기업들이 참여해서 우리나라 초거대 AI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고 하네요. 이 소식에 최근에 네이버 챗봇으로 부각된 바 있는 s n s 이 재부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월 6일 장중찌라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